제리라는 식별 내임을 가진 히아신스 마코 앵무새를 닮은 작은 새는 청색과 흰 깃털을 가진 스컷스로 보이며 주로 대목 레벨 1이나 2에서 발견됩니다. 제리의 주요 먹이로 보이는 해바라기 씨나 아몬드 워터를 사용해 조심스레 접근한다면 길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길들이는데 실패하고 신체적으로 접촉이 이루어진다면 제리가 가진 세뇌 능력으로 인해 제리를 마치 신처럼 숭배하게 만들고 찬양하는 구절을 외치게 할 것입니다. 추종자가된 희생자들은 제리를 찬양하는 말이 퍼질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겠지만 몇시간이 지나게 되면 좀비처럼 행동하다 제리의 방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제리의 시야에 잠재적 희생자가 될 개체가 보인다면 세뇌시키기 위해 추격을 시작하는데 추격을 간신히 따돌리고 살아남은 방릉자의 증언에 따르면 도망치던 중 발을 딛고 있는 바닥으로 노클립 현상을 겪은 것이 확인됩니다. 그로 인해 제리가 노클립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다른 능력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제리를 길들이는데 성공한다면 세뇌 능력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며 다시 접촉한다 해도 제리는 세뇌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 안전할 것입니다. 백룸 레벨 1이나 2를 탐사할 경우 아몬드 워터 한 병이나 해바라기 씨한 팩은 소지품 목록에 넣고 다니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